가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가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지금 한 13인치 높이로 이 정도 높이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끈을 여기다 넣어 달래요 근데 이게 좀참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강아지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들건데 안에다가 끈을 달아서 여기는 지퍼를 달수 있으면 달고 끈을 달수 있으면 끈을 달아가지매멜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안에다가는 주머니를 하나를 덧대서 강아지가 치화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조그만해서 치화하니까 안에다가 이쪽에다가 가방을 맸을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치화라 적으니까 쭉들어 가버리잖아요. 치화라 작은 강아지가 그래서 이만큼 에서 안에다가 하나, 하나 달아서 달아 넣고 주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백을 한번 밀수 있게끔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가방을 제가 안 만들어봤어요 한번 좀 애매한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일단은 뜯어야 될것 같아요 오라도싹 뜯고 뜯어내고 먼저 재단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라를 한번 싹 뜯겠습니다. 이 소가죽이 아니라 염소털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염소털. 이렇게 아무홀 밑가시가 되어졌는데요. 봉조기로 박아가지고 이게 특기가 산업잖아요. 이렇게 칼로 쭉 밀면 됩니다. 이요 주머니가 걸린지 안겠 주머니를 억기로 해서 주머니를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이걸요, 잘라냈는데, 미싱으로, 일반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왔어요. 박아왔는데,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른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된 상태에서나 이렇게 한번 빗었다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빗어줍니다. 양털이가 오래되서 그런지 굉장히 뻣뻣한 거예요. 나중에 스팀을 한번 줘가지고, 한번 싹 빗어보겠습니다. 이 밑에인데, 13인치로 쭉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5인치로 15인치로 쭉잘를게요 2인치 접을것을 생각해서 16인치 정도 열기율을 16인치 정도 16인치 시저 포함해서 16인치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16인치로 했고요.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요. 가위로 자르면 털이 날리니까 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잡고. 여기서 보면은요. 털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밑에 가는 밑부분이 돼야 되겠죠. 밑부분 여기가 위가 되고유 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주름 잡듯이 몇 군데만 주름을 잡고요. 먼저 여기를 박아주겠습니다. 박아서 이제 이 부분은 너무 넓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박아주고요. 이 밑부분은 그냥 이렇게 쭉 박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방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주면밑 윗부분이 될것 같아요. 우라를 먼저 똑같이 하나 잘라놓겠습니다. 여기에서요, 털이 아래로 가니까 이쪽이 아래쪽이잖아요. 이렇게 쭉 박았어요, 반듯하에쭉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를 한번 박아줬어요, 이렇게. 박아주니까, 지금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양쪽을 뒤집으면은, 밑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밑에 아래판이. 그러면 여기다가 두꺼운 깍대기를 대가지고, 이런 지금 깍대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달력 같은 깍대기를 대가지고, 이 넓이로. 이 넓이로 해가지고 밑에다 넣고 본드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붙여버리고 우라는 지금 같이 떠났잖아요. 우라는 일단 제껴놓고 몸판부터 몸판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가 너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다퇴 잡듯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간중간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밑에가 붕 뜨잖아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3인치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지금 다 같이 접을 겁니다 여기서 접은 만큼 이것도 이렇게 접어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더 훨씬 볼륨이 살아나서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조에다 나왔다 하는 것은 우라로 해가지고 조에다 나왔다 해서 하게끔 그리고 안에다가 주머니를 지퍼주머니로 우라로 해가지고 지퍼 주머니를 한개달고 이쪽에는 가방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 손님이 치아를 여기다 담고 다니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우라를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를 여기다가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하나 금방 주머니 식으로 달면은 치아가 들어가서 편안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된것 같은데요. 제가 가방을 처음 만드한 거라 잘 안되네요. 지금 안에서 이렇게 박았는데요. 이거 박은 만큼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고 이렇게 박았어요.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송곳을 빼주면 됩니다. 여 송곳 털을 이렇게 송곳을 빼주면 돼요.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끝 마무리할 때 훨씬 더 볼륨이 살아난 것 같죠?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접어서 우라하고 그을 거거든요. 이렇게. 음. 우라하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볼륨이 살아나서 좀 멋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끈을 끼울 건데, 우라로 끈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조였다 놨다 해서 할수 있게끔 스톱파를 끼워서 해야 되겠죠. 놨다 하게끔 하고 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근데 우라를 먼저 잘라놨으니까 이제 우라를 똑같이 만들있으니까 우라도 몸파처럼 똑같이 하고 하되 주머니 먼저 짜고요 주머니 먼저 짜서 집어넣어서 기장만 맞추면 되겠죠 밑에는 기장 옆은 폭은 다 맞으니까 기장만 남는 것만 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밑으로 넣든지 위로 넣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맞춰서 본드로 칠할 거니까 여기는 맞치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 뻣뻣한 깍대기 위해서 여기다가 맞춰서 집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기장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잘라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박으면 박아서 옆를 박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잘라냈고요. 주머니를 이 안쪽도 에 하나 달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하나 달아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위에만큼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는 강아지가 갈수 있게끔 이쯤에서 달아주고요. 이거는 지금 강아지 취아가 들어가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박아놓으면 공간이 없어서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금방 주머니 만드는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 정도 이렇게 이렇게 박고 몸판은 여기다가 또갖고 그럼 여기 공간이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방문 모습을 좀 찍어놓을까요? 우라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 고요 우라가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 잖아요 여기 안쪽이니까 그래서 우라는 몸판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 고요 끈을 이렇게 해서 벨트 버려 하듯이 스톱발을 걸어서 양쪽으로 뺄수 있게끔 나중에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이렇게 박아주고 여기도 박아주고 우라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우라를 먼저 박아줘야만이 밖에상 여기 먼저 박으면은 밖에서 사납잖아요. 그래서 우라를 먼저 여기다가 박고 나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다가 깍대기를 먼저 해서 본드로 먼저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를 힘이 가게끔. 그래서 깍데기를 여기에 맞게끔 자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밑단에 깍대기를 넣으려면은 이게, 이게 지금 폭이 3인치네요. 3인치에다가 3인치에 17인치. 밑에를딱 맞게 잘랐는데요. 이게, 풀로는 잘안 붙어요. 그래서 50번으로 붙이겠습니다. 붙여볼대요 본드가 골드에서 딱 붙으려면 모르겠습 여기를 붙이고, 가위를 먼저 붙여야 되겠죠. 힘이 없어요. 이 끊어진 데가, 이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자꾸. 이은 데가, 이은 자리가. 그래서 이은 자리를, 이렇게 해서, 모양은 납니다, 지금. 모양은 딱 나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접어가지고 보면은, 가방 기분이 나는데요. 근데, 그데 여기를, 이은 자리를, 휘어지니까 휘어지지 마라고 대줘야 될것 같아요. 우라를 여기다 대면 이렇게 안 잡, 안 크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주름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름을 잡아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다 박을 겁니다. 박아서 넘길 거예요. 여기 휘어지지 마라고 여기다 다시 접착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이건 이렇게 박을 거예요. 박아서 넘길 겁니다. 가가지고 넘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물란밑단 먼저 박아 놓으니까요 여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뜯어야 될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마무리하고 여기를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밑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요 여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이쪽을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안에서 이렇게 박가주고박가주고 나서 다시 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될것 같아요. 뒤집고 여기다가 바닥에다 본드를 칠해서 같이 깨주면 되겠죠. 뒤집어 보겠습니다. 거의 다된것 같아요 여기다가 나중에 끝만 달면 되겠죠? 끝만 르고 여기는 멋지긴 한데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해본 일이라 제가 해본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닥도 꼰드를 칠해가지고 우라가 기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라가 뜨면 안 되니까 꼰드를 발라주겠습니다 오공꼰드를 발라가지고 우라에다 붙였습니다, 이 빠져나오지 마라고. 여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인데여신미으로 해도 되나요? 손으로 해도 되나요? 유신으로 박아도 될것 같은데요. 박아서 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예, 마무리는 이손 곳에 이렇게 털을 빼주면 끝입니다. 싹 빼주면은 앞쪽같이 작은 자국이 안보입니다 털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지금 작은 자국이 안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았는데 털 때문에 가려져서 안보입니다 빼지면 털만 빼지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해서 끈을 만들겁니다 끈을 한이정도로 해야 되겠죠 한 3cm 정도? 2.5cm, 9cm 정도 하면 은 되겠죠? 이 끈을 만들었는데요. 아래다가 이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면은 그래서 줄을 넣었어요. 줄을, 줄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한번 박았거든요 그래서 튼튼합니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허 내가 촬영할 때는 하지 말라했잖아어허또말대 끌고. 예. 진짜 다했잖아요